자 그래서 그 렌즈의 법칙이라든지 어, 기전력의 세기 기전력의 세기에 관한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 해서 이제 자체 그 인덕턴스 상호인덕턴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그림그리 가면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그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중요한게 이제 자체 인덕턴스 인덕턴스죠. 그죠? 인덕턴스 뭐 상호 인덕턴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개념이고 뭐 전자유도 현상때문에 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코일에 대해서 그죠 코일 이라는 것은 어떤 뭐 볼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막대기 같은 철심에 다가 그죠 철심에 다가 이렇게 오유를 이렇게 감을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감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교류 전류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 교류 전류를 흘리게 되면, 교류는 이렇게 변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 교류는 이렇게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래서 전압이 110 볼트 마이너스 110 볼트 토탈해서 이제 220 볼트 그죠 220 볼트 이렇게 이제 변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러고 이제 여게 이제 1초에 60번, 60Hz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류는 60Hz입니다. 그래서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교류를 들어가기 직전인데 다음 시간강부터는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교류 성격하고 이제 요 자체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그 렌츠의 법칙이라든지 그죠?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방향. 그러고 이제 플레밍의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그죠? 아, 오른손 법칙이죠. 네, 오른손 법칙에서, 오른손 법칙에서 기전력의 방향을 어,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N극, 이렇게 이제 S극이 있으면 자석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도선을 이렇게 놓고 손으로 못 잡아가지고, 그죠? 손으로 못 잡아가지고 끌어 올렸다가 끌어 내렸다가 힘을 주면서, 그죠? 힘을 주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아래 위로, 이제 아래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 안에 이제 자기장 안에서 도선을 왔다 갔다 하면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 전류, 전류는 기전력이 있어야 발생하지, 그죠? 기전력. 전압이 걸려야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결국은 이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 안쪽에서 코일을 움직임으로써 유도가 된, 운동 때문에 유도가 된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전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전기장을 기전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는 자기장의 시간 변동에다가 상수를 곱한 값이라고 앞에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앞에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는 이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여기서 이 k를 일반적으로 l로 씁니다. l로 어, 뭐 많이 쓰고 그래서 여기서 이 기전력은 보통은 어, 전류하고 관계가 있죠. 전류, 전류 관계가 있어서 이 전류의 변동이나 이 자속의 변동은 같거든요. 어, 같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냐? 전류의 변동, 변화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도 전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코일에 이렇게 뺑뺑 돌린 코일에 그죠? 코일에 이걸 보면 뭐 보통 이제 소리노이드라고 해서 많이 배우죠, 그죠? 교류를 흘릴 때도 교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전기를 넣다 었 뺐다 넣다 었 뺐다 하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교류가 흐르면 반대 방향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이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유도전류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쓰기를 이렇게 씁니다 유도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커졌다 작아졌다는 하 진동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유도전류가 크기가 달라집니다 얘가 커지면 그죠 얘가 3이고 얘가 4면 10인데 만약 얘가 3 그대로인데 변동이 커져 가지고 얘가 6이 되면 18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동 폭이 커지면 얘가 변동 폭이니까 변동 폭이 커지면 전체적으로 이 기전력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이 커집니다. 여기 커지죠. 그죠 커지면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죠? 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요 비례 상수 3저 어, L이라고 표시하는 이것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 현상을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는 뭐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자체 자체적으로 뭐 발생하는게 있고 아까 렌즈의 법칙이 코일이 두 개가 있을 때두 개가 있을 때 하나의 전류를 흘려 가지고 여기에 인덕턴스가 발생하면 여기도 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죠 여기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옮겨 가 가지고 여기서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인데 이런 것을 상호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일에서는 이 인덕턴스 현상이자 자체적으로 상호 서로 서로간에도 양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요것들을 자체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라는 말을 쓴다. 일단은 뭐 자체 그 교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이 좀 복잡한데 요 정도 알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가 좀더 더 복잡해져 버렸나요? 그래서 자체 인덕턴스라는 것은 코일의 고유값으로 유도전압의 비례 상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가 전류가 변함에 따라서 유도전압을 발생시키는 도체 유도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언제나 자기작용이 발생하죠. 그 전류 크기와 자기작용 세기 관계는 선이나 코일의 인덕턴스라는 현상에서 정해진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선이나 코일의 일종의 그 비례 상수다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성격 g is 는 h 리를 쓴다. e f 는뭐 마이크로 헨리 1/1이죠. 그죠3리10 마이크로 헨리 이런 식으로 헬리를 쓴다. 그래서 코일의 인덕턴스는 성격은 3헨리뭐 이런 식으로 쓴다. 어뭐 정도 단위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호유도, 어, 상호유도 작용으로 이제 코일이 두개 있을 때도 뭐 인덕턴스 현상이 있다. 뭐 그런 거를 서로 양, 양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덕턴스라는 성격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우선 알고 이제 넘어가고, 인덕턴스, 이제 코일의 이제 직렬 병렬, 코일을 이렇게 세 개를 뭉치면 직렬 연결은 코일을 합한 것 같다. 합성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렬의 경우에는 병렬의 경우에는 이렇게 역기점더 L이 1분의 1인데 이제 잘못됐네 이죠 병렬 연결은 지항의 병렬 연결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덕턴스의 직렬 연결 이렇게 이제 코일을 세 개를 이렇게 또뭐두 개를 묶었을 때 여기가 1 헬리고 얘가 2 헬리라고 하면 전체 합성 합성 인덕턴스 L은 L1 더하기 L2다. 즉1 헬리 더하기 2 헬리다. 그러면 토탈 3 헬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인덕턴스의 병렬은 뭐, 코일을, 요렇게 이제 연결하는 거죠, 코일을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하는 거죠. 코일을 이렇게 병렬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 헬리고, 여기에 3 헬리면 어떻게 됩니까? 1분의 1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6분의 3다 6분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6분의 5가 되잖아요. 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l은 5분의 6이 돼 가지고, 그죠? 1.2가 된다. 1.2 헬리로 전체적으로 인덕턴스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예. 마치 어, 저항의 병렬 연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아, 그런 얘기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도성 리액턴스 라는 말인데 인덕턴스가 교류 전원에 연결되면 인덕턴스가 나타내는 저항값은 전는 주파수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인덕턴스 내에서 교류를 방해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유도성 리액턴스 라고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c 설명을 드리면 l t h 라고할때 그죠 이 인덕터 인덕터 인덕터는 코일을 인덕터라고 합니다 유도자 라는 말도 쓰는데 어, 코일이죠 그죠 코일 솔리노이드와 같은 코일을 성격을 나타낼 때 L, HL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인덕턴스가 L이라는 뜻이죠. 이때 이제 그 교류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변하는 교류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어, 얘가 교류에 대해서는 교류에 대해서는 저항의 성격을 가지 그거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리액턴스인데 호일에 대한 저항이다 이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리액턴스는 그냥 저항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데 이제 교류에 한정된 저항이죠. 직류에서는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L은 이제, 이, 코일에 대한 거죠. 그죠. 저항의큐는2 e 파이, F, L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산을 해보면, 옴이겠죠2 e 곱하기, 파이가 3.14 잖아요. 주파수는 뭐, 60Hz. 이고, 곱하기, 지금 헨리가 어, L, L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E 헨리라고 합시다. 그럼 뭐, E 헬리라고 하면 그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60이니까, 이게 더 곱하기 한 번, 2, 3은 6이고, 그죠? 곱하기 60이니까, 360, 66이 36, 360이죠? 그래서, 곱하기 2니까, 360 곱하기 2가 돼서, 720입니까? 720, o h 이 되겠죠, 그죠? 즉, 이파이 f, l, 골, x, l. 그러니까 리액턴스 교류 저항은 720이다. 7 2 5옴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헬린데 그죠? 인덕턴스가 여기에 교류가 흐르지 않고 직류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직류가 흐르면 직류가 직류가 흐르면 직류의 주파수 F는 0이죠. 그죠? 0헤르츠 입니다. 그래서 유도성, 유도성 리액턴스, 즉, 교류 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2 e 곱하기 파이 곱하기 F 곱하기 L인데 F값이 0 이니까 0이 되겠죠. 0옴이 됩니다. 그래서 직류는 당연히 이제 교류가 아니니까 저항이 없겠죠. 즉,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파수 F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설명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